음!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어, 이번에 가는 곳은요 네 어, 혹시 매일 알아요 매일 매일 음. 요 뭐예요? 멸치가 제주도말로 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매일에 좀 잘하는 집이거든요 음. 여기 이제 한번네요요 It's o not actually. o u t s i d e like it. mm -hmm. it's crunchy, but inside it's so soft. I can feel like it's melting in my mouth. Mm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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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제에서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고 그렇이넘어가거요 먼저 저 전체에 다 시험매. 謝謝三哦